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요이자 강원도에서 불린 아리랑인 강원도아리랑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삶의 모습을 소박하고 서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강원도아리랑. 만나볼까요? 가야금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을 연주하기 위한 조율은 평소 연주하던 조율과 조금 달라요. 조율표를 잘 보고 조율해주세요. 강원도 아리랑은 어떤 곡일까요? 선생님의 연주로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먼저, 이제까지 연주했던 곡들과는 다른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악보에도 8분의 10박자라고 해서 처음 보는 박자표가 있고요. 과연 강원도아리랑은 어떤 장단에 맞춰 연주하는 걸까요? 또, 악보는 어떻게 읽어서 연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아리랑은 엇모리 장단에 맞춰 부르는 민요입니다. 우리도 엇모리 장단에 맞춰 연주할 거예요. 열 박으로 이루어진 엇모리 장단은 오선모의 8분의 10박자로 표기합니다. 한 마디 안에 한 박인 8분 음표가 10개 들어가는 거죠. 열 박을 차례대로 세면 역시 읽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단의 리듬 골에 맞춰서 세 박, 두박 세 박, 두 박으로 나눠서 읽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이렇게 세어 읽으면 조금 쉬울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장단이고 리듬이니까 읽기 쉽게 악보에 표시를 해볼게요. 방금 열 박을 나눈 것처럼 8분음표 세 개, 두 개, 2개, 세 개, 두 개씩 끊어서 비금을 쳐보는 거예요. 1마디를 해보면요. 세번째 8분음표 C 뒤에 빗금 8분음표 2개가 모인 4분음표 C 뒤에 빗금 그 다음 또 8분음표 3개 다음에 빗금 마지막 8분음표 2개 뒤에 빗금을 쳐줘야 하는데 마디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읽어볼게요. 하나,둘,셋,둘,둘,셋,둘,셋,넷,둘 시시시시이미미미미솔 어때요? 한결 악보 보기가 쉬워졌죠? 나머지 마디도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강원도 아리랑에는 세음이 반복되면서 연 튕김 수법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1마디, 3마디, 5마디에서요. 세번 연속되는 같은 음중첫 번째 음을 검지로 뜯고 두 번째 음을 중지로 튕겨 연주한 후 마지막 음은 검지로 튕겨 연주해주는 연 튕김 수법. 중지와 검지가 한꺼번에 튕겨지지 않게 손가락의 힘을 잘 조절하고 박자에 맞게 튕길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음을 검지로 뜯어 연주한 후 중지와 검지를 빠르게 모아서 다음 음들을 연주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해요. 1마디를 같이 해볼게요. 연튕김 수법도 해야하고 박자도 잘 세야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이번엔 산마디를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연튕김 뒤에 이어지는 가락에서 꾸미음 부분입니다. 한음이 아니고 두음을 재빠르게 꾸며서 연주해 주셔야 해요. 지나가죠. 꾸밈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박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연주해야 한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엄지로 미, 검지로 레, 중지로 시 순차적으로 뜯어 연주하고 마무리는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반원을 그리면서 음이 하행하면서 마치 음이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강원도 아리랑과 같은 동부민요에서볼수 있는 특징이랍니다. 산마디를 전체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이따가도 잘해 주셔야 해요. 8마디의 다카포 알 피네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연주하고 피네에서 곡을 마치라는 악상기호입니다이악상기호를 따라 강원도 아리랑은 8마디까지 연주한 후 1마디로 돌아와 4마디까지 한번더 연주해서 곡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체 연주할 때 연주하는 순서도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원도 아리랑 역시 전성으로 식임새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마디에 4번줄 레를 굴려 전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4번줄 레 위에 왼손을 얹고 뜯자마자 재빠르게 눌렀다가 제자리. 뒤에 바로 실을 연주해줘야 하기 때문에 중지로 자연스럽게 레를 막아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천천히 세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6마디 같은 부분에서도 4, 8마디 6번줄 솔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시김새를 넣어주세요. 물론 처음부터 바로 시김새를 넣으면 안되고 강원도 아리랑을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된 후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10박자를 잘세어서 연주해주세요. 한 줄씩 가보겠습니다. 1마디와 2마디입니다. 사마디, 사마디입니다. 5마디와 6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 7마디와 8마디입니다. 잘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볼게요. 다카포 알 피네 1마디부터 4마디까지 한번더 연주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 볼 차례죠 빠르게 연주해 볼 텐데요 먼저 들어볼게요 역시 조금 속도감이 있어야 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손가락 꼬이지 않게 집중해서 연주하겠습니다. 다른 자세로 연주자세 잡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장단에 맞춰서 혼자 연주해보는 시간이죠? 엇모리 장단의 새를 느끼며 가보겠습니다. 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무려 언몰리 장단의 강원도아리랑을 배워봤어요. 미리 말은 안했지만 이언몰리 장단이 정말 쉬운 장단이 아니거든요. 세 박, 두 박으로 쪼개야 하는 박자가 어색하고 헷갈리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가락은 안 따라주고 아마 강원도 아리랑이 이제껏 배운 곡들에 비해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연주를 할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안 되는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라면 아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고고가야금이었습니다. 안녕!